상황 따라서 서르지지이게뭐 나올지 모르니까. 아니 이게 패배 확률이더 높아? 이날먹게 아니 이게 왜... 침착맨 아,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다 이거 야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뭐야? 어 명곤아 암당은 네가 네가 해야 될것 같은데. <웃음> 어. 어. 어나잘 <웃음> 싸웠는데. 어 미쳤다. 어 잠깐만 싸움이 근데. 아잘 싸웠는데. 야, 잠깐만, 잠깐만. 나, 나 93%인데. 하나 아, 이기나 3%? 하나 이기는 거 아니야? 아니야 모른다 모른다. 야 93%인데? 아저 찌꺼기 때문에안 돼. 둘, 어? 어? 하나 이기나? 하나 이기고 아니 이거야. 야 진짜 심한와야9 3 4 3.6.. 종수야 종수야 너나 감당할 수 아, 있겠냐? 아, 나, 어? 아. 나 이건 심한 장면! 어? 종수야 너나 이거 내가 잊어야 되는데! <웃음> 야, 아 감탄이 아니라 야 이거 야아 심한 장면! 이거 전술이야! 아 이걸.. 늦... 죄송합니다 이게 전술이라고! 야. 아 현장에서 지휘하는 거에 따라서 전투의 결과가 달라져 뭐가 전술이야! 이 <웃음> 직전까지 치마전 아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아수인은 줄었지만 올기를 확보했군요 날 정수해버리겠어. 잔다 됐 하. 아 뭐야 휴마트 잘못 팔았. 받았... 야 이씨 그 잘못 팔았다. 아 열받네. 총 미끄러졌어. 아 지들끼리 훔치 춤추다가 미끄러졌어. 아, 나는 제대로 팔았는데 지들, 지들끼리 지들 춤추다가 팔렸어, 씨. 아, 비변. 어, 오지 카드가 좋아. 나도 맞대형 해야 돼. 카드가 다 빠져서 카드가 안 나와. 월토큰찾아야 돼요. 월급은 월급은 월급은 월급은 월급은 내고야속히러하 나이만큼 다 있다 이나가 없긴 한데. 야, 할 만큼 했어? 할 만큼 했어? <웃음> 아, 지아 이거 너무 어이가 없어. 하는데. <웃음> 아, 안됐지아르 다섯 마리 뽑았네? 정말시다, 게임이 진짜. 아니, 게임이 뭐 이래. 아니, 게임이 뭐 이래. <웃음> 나 이션 저기 처음이야.